오늘은 평상시에 제가 이런 커스텀하는 것도 즐겨 하는데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두잇으로 또 담아 볼 예정인데요. 그 전에 그동안 커스텀 이런 거몇 가지를 좀 준비해 왔는데, 6년 전에 제가 커스텀한 신발인데, 장미실 바스키아의 왕관이랑 키스헤링의 그림들을 좀 인용해서 오마주해가지고 좀 그림들을 그려봤어요. 태어나서 처음 해본 커스텀한 신발입니다. 이렇게 보면 러플랭인 있죠. 그리고 약간 뒤에 보시면 에어의 R 이 붙잖아요. R V. 이렇게 좀 약간 말장난들을 쳤어요 한동안 좀 되게 재밌어 하셨던 부분이 김영조 멋쟁이 그리고 또 포스 신은 김영조 멋쟁인데 지워졌네요 보라색이랑 초록색으로 겉을 이렇게 쑤시리 그려놨고요 제 시그니처 사운드죠 라스피라 플레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나이키 하면 또 문구가 뭡니까 Just Do i t 이죠 그래서 야 그냥 해봐라고 써놨어요 라스피라 플레임이랑 장미꽃 네 일단 여기까지 보여드렸고 어, 이번에 하게 될 신발로 재미있게 장난을 쳐보겠습니다 이 도안에다가 약간 살짝의 스케치를 먼저 해놓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살짝의 레퍼런스 그림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키스웨링이랑 여러가지 그림들을 좀 그려볼게요 이게 마음에 드네요 이 그림으로 먼저 그려볼게요 또 그림만 그리면 또 심심하잖아요. 오디오가 비면 안 되기 때문에 R.A.V.N. 제 이름 레이븐에서 알파벳으로 재밌는 뭔가 인터뷰를 준비했다시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그 인터뷰 한번 열심히 응해 보겠습니다. 저는 일단 R 부탁했습니다원스스의안목적인 응. 룰이 있다면 서로 잘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기? 최근에는 제가 권위를 존중해서 어쩌라고 많이 안 썼어요. <웃음> 물꽃이 없다면? 장물꽃이 없다면 전 꽃으로 듣지 않겠습니다. 그리고 하트를 그려야겠다. 그럼 다음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볼까요? V! 알겠습니다 V! Let's go, V! 저 옛날에는 가지를 진짜 못 먹었거든요? 안 먹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음, 음악 방송 활동하면서 가끔씩 저희가 시켜먹는 그 집이 있어요. 근데 그 집에 가지튀김이 나오는 거예요. 그 가지튀김을 먹고 나서 와, 이 가지가 이렇게 맛있는 거였어? 그때부터 가지를 좋아하게 됐어요. 일단 간다. 자유 일정이죠, 무조건. 단체 여행도 좋아하는데 혼자 여행을 많이 안 가봤어요. 그래서 뭔가 가보게 된다면, 혼자 여행, 투어, 돌아다녀야 돼요. 그냥 어디 한 곳에 가만히 있는 거는 너무 숨막혀요. 이걸. 그 신두리 사고 가가지고 바다를 보면서 촬영을 할때 찍었었던 사진입니다. 전부터 이제 팬분들이 저희 멤버들한테 누구는 그리핀도로 누구는 슬리데린, 누구는 레븐클로 이렇게 막 말해주는데, 서로에 끌리는 거는 사실상 레븐클로 아니면은 슬리데리 뭔가 안 그린 그림도 그려보고 싶긴 한데 카오스 그림 그려봐요 카오스 그림을 태어나서 처음 그려봐요 저는 한번 그려볼게요 확실한 건 그림 그릴 때는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든다는 게 너무 좋아요 한 면은 좀 많이 그리고 한 면은 심플하게 이걸 한번 실제로 그려봐서 예쁘게 만들어볼게요 제가 신발 그릴 때이 마카들로 그림을 그리는데 되게 좋더라고요. 그림들을 그릴 때 진하게 그려줘야지 나중에 닮더라고요. 응, 일단 왕관. 얼추 비슷하죠? 키세리랑. 그 느낌 강한 대로? 그런 거있잖아이 색깔을 약간 이렇게 맞추고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. 정답 없잖아요, 예술에. 하트는 진짜 심플하게 그냥 쫙 그려주고, 방방 뛰고 있는 키세링 스 약사를 그려볼게요. 이렇게까지 는 그렸고, 그리고 여기 에 RV를 이제 그릴 건데, 약간 저는 일관성 있는 걸 좋아해요. 약간 저만의 방식이랄까. 이렇게 그렸는데, 색칠해야겠잖요 그렇죠? 자, 이제 왕관에 칠할 거예요 아, 참 아쉬운 게 검은색이다 보니까 또 밑바탕 먼저 그렸다니 색깔이 묻어요, 검은색이 마음이 아파 네, 인터뷰를 또 진행할 건데 이번엔 A 할게요 아이패드에다가 그림을 그린다던가 그냥 가사 쓰고 노래 만드는 거 근데 이게 진짜 이게 저는 쉬는 거라서 건이요 신동생은 놀리는 맛이잖아요 놀리는 맛이 쫀득해요. 건이는. 근데 건이는 또 그래가지고 에에난형 같은 형둔적 없어. 또 이렇게 하겠지. 일단 간단하게 왼쪽 신발은 끝났고요. 다 설명은 다 짓고 나서 할게요. 근데 반대편은 생각보다 심플하기 때문에 금방 할것 같아요. 생활 속에서 저는 투문이 될 사랑? 좀... 내가 지금 뭐그린는지 알죠? 두 분이 향한 내 마음이 타 오르고 있어요. 네, 이 도안 그린 거에서 그 상황에 맞게 더 다르게 좀 해석을 해놨어요. 총완성 시켜놨고 뒤에 저희 로고가 있고 플랭 옆에는 이 서핑.. 원래 이게 스케이트보드인데 약간 파도 타는 거 같아가지고 또느낌 있게 이런 파란 불 같은 느낌의 파도를 타고 있는 이런 느낌으로 하고 키스앤린 콜라보 기명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또 하트 왕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 친구가 왕관을 쫓기 위해서 이렇게 파도 타고 달려오는 것 같지 않아요? 의미 부유를 해봅니다 널바나의스마일피쉬도 있고 방방 뛰는 친구도 있고 이 오른쪽은 이제 불 이렇게 표현했고요 이집트 눈 플레임 홀로그램 느낌으로 내고 싶어서 여러 개 겹쳐서 이렇게 그렸어요 네 이렇게 완성해드렸는데 이렇게 또네 개의 커스텀 슈즈들이 생겼습니다. 오늘은 정말 그뒤에 말은 우리 투무이들이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. Wanna do it? Raven just do it. 그러면 다음에 또 재밌는 듀이스로 돌아올게요. 안녕.